오늘 건축공조 리스트에 플레이리스트 담기 엄마가 엄마는 어, 엄마가 화났다 이거 엄마 리스트에 담을거야 다들 이제 이 나가서 담기 재밌는지? 완료했어 어. 응. 여 마이가 있거든 마이 메뉴 들어가서 플레이리스트 킵니다 렛츠고 해줘야지 렛츠고 고 잡을 수가 없다고! 들어가! 혜리! 해리. 혜리만 들어가야 돼! 쭉! 열수 있어, 너? 구 있다, 있어? 친구 있다! 있어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응? 물! 응, 아이들 알아볼래? 응! 네. 공주 이런 건없는데 아, 모르는 책 공주? 응. 아, 맞다. 미. 천다미탕리베 인사해야지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어, 엄마 너무 놀랬어. 헤리 그림인지 몰랐어 이거 어 여기 서생 한번 하자 여기 어디서 찍지? <웃음> 잠깐만 그림도 그리고 있어봐 <웃음> 어 너무 잘 찍? 잘 엄마, 그렸다 엄마! 엄마! 어? 지금 선생님이 오늘 응. 내가 하는 거 사진을 응. 만들었거든? 응. 그러니까 핸드폰에 오면 봐봐 우와! 하하. 좀 크게 해줄까? 잘안 들리지? 응. 오너 <웃음> 찍었어? <응. 웃음> 어? 뭐래? 뭐래? 다시 찍기. 오우너잘 어. <웃음> 찍는다. 우와, 배좀 <웃음> <웃음> 나오는 거 아니야? 축하해. 우와. 잘했어. <웃음> 너무 잘 돼. 하긴. 이번에는 이거 해 봐. 엄마 이거 너무 궁금한데. 말해 봐. 리가 따라 말해서 말하는 거야. 아, 나이 o o d j 래잘했 n e 거 l You. n e i Yellow. Yellow. 해 That's it. t h i n j u r y a a i a 우리 조금만 더바르면습해봐 아직? 아직? 다시 몇 나인 오! 잠깐만! 나인이야 나인 와인 어디 나갈 때 핸드폰 볼때 이제 유튜브 보지 말고 아이들 알아보면 되겠다 그치? 그걸로 재밌잖아 음, 유튜브도 나오고, 어 영어도 보고 다 있잖아. 응다 음, 있어. 음. 트레비야 나오는 거다 있어. 응. 음. 이제 먹을 안 해. 아 먹을 안 해? 응. 그래도 <웃음> 이거 구해 먹을 거야. 엄마가요. 엄마딴 먼저 먹을 거야. <웃음> 야, 야, 안돼. 예시, 예술 닦고. 야. 야 너무한 거 아니냐 딱딱딱딱딱 안, <웃음> 안 놀아 입어 뭐 해봐 안해 이어도 못허 으음 가 나고 났 아빠 안 보여 여기다가 여기다가 놓자 아빠, 아빠? 봐봐 보여지응 <웃음> 신기한 마주이다 <웃음> 여기다 놓고 돼지다 돼지 <웃음> <웃음> <뭐야. 웃음> 동물 할까? 동물? 동물. 아 컴퓨터 어, 나왔다, 나왔다. 꿈이다, 꿈. 어, 엄마가 들어? 멀리서 하면 뭐안 돼. 엄마. 아빠! 이거 더 하기. 엄청 기야 맛있어? 근데 오히려 동물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. 저도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. Oh, my God.